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음, 6평이 좀 그렇잖아요. 전에 쌤이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 차이가 6월 평가원은 올해 니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험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좀 알아보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에서 살짝, 살짝 변형한다든지, 그쵸? 그렇죠? 틀만 좀 바꾼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태반이고, 9월 평가원이 오히려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죠. 신유형들이 한 두세 개씩 쑥쑥 들어와버리니까. 그래서 6월 평가원 이거 시험지를 오늘 쌤이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밤에 다운받아서 이제 촬영 준비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쭉 정리도 하다 보니, 이제 PPT도 만들고 하다 보니, 문제는 역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냥 평이하게 좀 나왔죠.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 양쪽 관계 두 개잖아요. 간만에, 음, 4페이지에 문제 구성이 네개 4페이지에 문제 네개 있는 것도 간만인 것 같고, 그 4페이지에 문제가 네개 있다는 거는 양쪽 관계가 이제 둘다 미친 듯이 어렵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또 그런 의미도 좀 있죠. 어쨌든. 여튼간에 그리고 이제 3페이지까지 넣어야 될 문제가 좀 많았다는 의미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문제가 좀 조건이라든지 뭔가 좀 많아지면 이전보다는 한 3페이지급이 약간 더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어, 있다라고도 뭐 4페이지 시험지 딱 넘기면 어세 개네 네 개네 이런 거로 이제 대충 가르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여튼뭐 문제를 봐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간에 그 양적관계 문제도 되게 평이했죠. 정말로. 평의했고, 그러면은 양쪽 관계 문제가 평이했다는건 다른 쪽에서 약간 힘을 좀더 실었다는 건데, 그래서 보니 앞쪽에 다른 것들보다도 이제 힘을 실을 만한 부분은 1페이지는 별로 없고요. 통상적으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한 10번 때부터 한 16번 정도, 7번 정도, 6, 7번, 그 사이에서 힘을 한두 개 정도 좀 실어주죠. 근데 그런 걸 봐도, 그걸 감안을 해도 그렇게 문제가 그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세이 매일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1컷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 하고, 이제 끝나서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보다 보니 어 1컷 점수가 되게 낮은 거야. 입력을 하는 건가? 어쨌든 간에, 이제 아직 공부가 덜된 고3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공부가 좀 되다 쳐도 내가 양쪽 관계 문제 풀수 있어. 사실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여기 있는 19번, 20번 문제는 또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못 풀죠. 왜냐하면 은 4페이지까지 갔을 때 시간이 그렇지 시간 한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 케이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많이 낮은 거가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 설마 양쪽 관계 이건 아닌 것 같고 설마 3페이지 정도? 거기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나? 오케이? 그러니까 중간에 4페이지 고난도에서 확 힘을 실어주지 않았으면 그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킬러 쪽 있죠? 거기서 한두한개에서두개 정도 힘을 약간 좀 실어주거든요. 통상적으로 수능에서도 한 마지막 페이지에 세문제가 나온다 치면 4페이지, 3페이지에서 한 통상적으로 오른쪽 하단이나 왼쪽 한 14번, 15번 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근데 그것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잠깐은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라고 쳐도 사실 쌤이 봤을 때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글컷이 뭐 40초, 중반, 중반까지는 안 가는 것 같던데 하여튼 초, 중반 그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정도의 문제다라고 쌤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풀었을 때 내가 3페이지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지 그렇죠 중킬러라 불리는 부분에서 어, 4페이지도 한 17번이 있네요. 마지막에 이제 네 문제니까. 또는 뭐뭐못 어, 풀었다든지 또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든지 좀 어렵다든지 하면 어려웠다. 와 생소하다 하면 이렇게 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 너무 킬러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쌤이 수업할 때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킬러는 수능 때까지 쭉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 그니까 아마 양쪽 관계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안 끝나요, 절대로. 그래서 11월달까지 계속 신용, 신문제 뭐, 계속 접하면서 계속 그 훈련을 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그 전까지 뭐를 빨리 절제, 빨리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냐, 되냐 하면, 그두개 빼고 중킬러급까지 그 정리를 끝나야 되는데, 이 중킬러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 상대적으로 좀 얕게 해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좀 깊이 있게 요렇게도좀 까서 보고 저렇게도 보고 암기할 까 확실히 암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기율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수능인데 주기율표에서 예를 들어서 뭐확 나왔어. S 오비탈 개수가 몇 개인지 P 오비탈이 몇 개인지 몇 주기 몇쪽인지 전자수 이것도 막 하나하나 세면서 하면 은안 되죠. 그런 것들도 머릿속에서 휙 하고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본인들이 조금은 알면 그렇죠? 뭐, 이단원 3단원 쪽에서, 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어, 그랬다라고 치면, 어, 나 저거 아는 문제인데, 아는데, 이렇게 만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문제 기출이라든지, 또는 뭐, 시중에 문제 많잖아, 이제.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 몇 번씩 풀어 보면서 그리고 천천히 빨리 풀 필요는 없어요. 그 문제를 음미하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었어. 아, 이 워딩은 저런 거였어. 이 조건이 의미하는 거와 주기에 뭐 전자 배치에서 이주기 나왔대. 아, 이 주기면 뭐 원자의 구성 입자든지 뭐 양성자 수는 세 개에서 뭐 10개 사이야라든지. 오케이? 이런 것들 쫙쫙 정리하는 노트에 꼭 정리 좀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꼼꼼하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겠다. 근데 뭐 그게 아니고 뭐 풀만 했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고상, 아마 고상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아직 연습이 좀덜 됐으니까. 그 말고 이제 여러분들 한 바퀴 더 돌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하는 친구들은 풀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여튼 각신제 앞에 서리 길었는데 바로 해설 강의를 그냥 20번까지. 어쨌든 간에 뭐 어려운 것만 여러분들 질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짧게 쉬운 거는 후다닥 하고 넘어가고요. 그 날이 있는 거는 조금 지나 약간만 진하게 해서 2 0 번까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번은뭐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바로 가면 에탄올은 탄소화합물이다. 즉, 탄화수소, 기억보기에서 탄화수소라 적었는지 탄소화합물이라 적었는지 구분 좀잘 해놓으시고 탄소화합물이 뭔지는 알죠. 탄소가 주축이 돼가지고 뭐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것들. 다음에 아세트산은 애만 이제 우리가 배우는 탄소화합물에서는 유일하게 액성이 산성이죠. 나머지는 중성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탄소화합물에선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아, 티긋시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 맞죠? 그 답은 키니 되죠만. 다 문제가 너무 길어요, 이거는. 어, 가설 읽어보시면 2, 3주기인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즉, 이렇게 갈수록이잖아, 이렇게 갈수록. 그래서 뭘 조사했냐 하니까 전기음성도를 조사했다는 거야. 따라서 가설에는 전기음성도라는 워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자료를 살펴보니 음, 이렇게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가설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기억은 전기음성도가 커진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가 맞죠, 기억은 맞고. 다음에 CO2에서 탄소가 이쪽이고 주기율 표상에서 산소가 이쪽에 있잖아. 그럼 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니까 산소가 음성이 되고 탄소는 양성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부분적인 음전화가 아니고 부분적인 양전화, 나가리고. 다음에 인하고 플로링 같은 경우에도 그 극성공유결합은 그런 거죠. 어, 결합을 할때 전기 음성도가 같은, 즉, 같은 원소. 같은 원수끼리 결합하면 그 공유결합은 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여기처럼 P하고 F 다른 원수잖아요. 서로 다른 원수끼리 붙어버렸으니까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지. 전기염성도 1위가 플로우린이잖아. 따라서 플로우린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 그게 바로 ㄷ 보기.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ㄷ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요거 같은 경우는 A는 뭐 하나니까 하나니까 하면 수소죠. 에는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니까이주기여섯개 산소가 되는 거고 다음에 얘는 전자 하나 잃어서 네온 닮았잖아. 껍질 두개짜리 따라서 너는 나트륨 되는 거고 다음에 t 는요 전자 하나 얻어서 네온 닮았으니까 그렇지? 플로오린 마이너스 되는 거고. 뭐다 차야죠. 그럼 이걸 가지고 A to B 공유결합물질이라는 건비금속끼리 만나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A도 비금속이고 B도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물질이 맞고 다음에 C는 나트륨. 그런데 고체라고 돼 있죠? 예. 금속고체는 연성과 전성이 있다. 그거 설명하는 게 니언도 니은, 맞죠? 이것은 C하고 B. 아, 금속하고 비금속 붙었거든. Na2O. 그러면 이온결합물질이니까 이온결합물질 상태 잘 보시고 따라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되는 거지만. 됐죠? 다음은 갑니다. 아 오비탈인데요. 음... N 더하게 L 값 나오고, 이에 예, 그리고 이건 예, 또 특이한 자료 나왔네. L에 두배 시켜버렸어요. 이야, 진짜 이런 식으로 막 L분의 ML, 뭐 l 막 나오겠네요, 이제는. 어쨌든 간에, 어, 주양자 수는 2 또는 3입니다. 2 또는 3. 그런데 이 l 부양자 수는 0 또는 1이잖아. S는 0이고 P는 1이니까. 그럼 내가 1 넣으면 이 값이 절대 안 나오니까 샘이 왼쪽에는 L값을 쓰도록 할게요. 그렇지? 어이쿠! L값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L, 요 값이 0 돼야 되니까 L은 0. S 오비탈이고. 그렇지? 자, 그리고 그럼 L은 0 이렇게 떨어지죠. S 오비탈. 또뭐 진행할 게 없고. 다음에 L도 어 L값은 0 떨어지죠. S 오비탈. 그런데 세 번째 껍질. 요 N 더하기 L이 0이니까 여기는 N 쓰고 여기는 L 쓰면 L 0. 그럼 n 은3 되잖아. 그게 3S 되는 거지 뭐. 따라서 나는 3S다. 됐죠? 그러면 여기 S오비탈이 2S, 3S 두 개거든. 따라서 반은 2S다. 이렇게 되는 거고. 2S니까 N은 2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A는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S 두개 썼으니까 P밖에 안 남았네. 따라서 A도 P고 A도 P거든. 그런데 P는 L값이 1이니까 n은 N값은 2 되는 거고. 그래서 너는 2P다. 그러면 당연히 3피 되는 거고요. 뭐, 그쵸? 그러면 렇죠그 거기에서 L은 L값이 1인데 그거에 2배 시키고 더하기 1 했으니까 B는 얼마? 예, 3 떨어지는 겁니다. 슬슬 예, 찾으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라는 2P다. 틀렸고요. 기억은 땡. A 더하기 B는 5다. 2, 3이니까 맞죠. 에너지 준위는 음, 이거 수소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소, 첫 줄에 수소. 그래서 저 워딩 꼭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수소기 때문에 주양자 수만 같으면 같죠. 그런데 나는 3이고 주향자 수가 다는 2니까 애가 더 높은 거지. 그래서 나가 다보다 높다. 맞지.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이 주기 원소인데 뭐 옥텟 만족하면 뭐 공유 딱 보시고 모자란 만큼 비공유 채워주면 되죠 합쳐서 네쌍 되도록 따라서 X는 여기 네쌍 넣으면 네쌍 옥텟 됐고 W는 이게 되는 거지. 뭐 질소네 X는 플로린이고 자 그리고 N은 Y 손두개 잡았으니까 X는 손 하나 잡는 거잖아 따라서 Y는 이렇게 딱 되는 거고요 산소네 뭐 그렇지? 그 다음에 W 비공유 한 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비공유가 세 쌍이 있고요 N은 손네 개니까 다 됐죠 탄소네 뭐. 다 끝났죠. 막. 구분형 삼각불. 얘는 직선. 따라서 기억. 가의 분자 모형은 평면이 아니고 삼각불. 얘는 틀렸고. 결합각은 이게 180도 제일 크셔 따라서 다가 나보다 큰거 맞고. 얘는 굽었으니까 104.5도야. 극성분자는 중심에 비공유 있으면 다 극성이에요. 극성, 극성. 다음에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 서로 다른 게 붙었잖아. 극성. 따라서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가 됩니다. 다음 넘어가요. 어, 6번에서 이제 동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속도는 같다죠.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같다. 그렇지? 같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은 일정하다죠. 그렇지? 뭐 따라서 여기에서는 양을 이야기했거든. 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1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냥 일정한 거.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고 여기가 동적평형이다 판단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쑥 보셔서 어디 시점이 동적평형인지를 아셔야 돼. 따라서 가는 2t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 했으니까 아 이때부터 동적평형? 그러면 그 양은 일정하다죠. 따라서 이게 1이야. 너도 1이고 너도 1 되는 거고. 그렇죠? 다음에 나는 3태일대 평형이니까 아, b 하고 c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고 그리고 처음에 내가 액 어디 넣었지? 액체만 넣었잖아. 두 번째 줄 저기 첫 번째. 액체만 넣었으니까 처음에 증발이 잘 되거든. 따라서 증발이 되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녀석의 양은 감소죠. n 는 증가하고. 따라서 이 전체 값은 감소하면서 일정해지는 거야. 그럼 감소하면서 일정해지니까 A가 1보다 크다도 되는 거지. 뭐. 그치? 따라서 기억보기 A는 1보다 크다 해결이 되고 B하고 C는 같아야 되죠. 니은은 땡. 다음에, et일 때, x의 증발 속도, 속도는 같거든요. 따라서, 나는, 아, 가는, et일 때 동적평형이니까, n은 1이죠. 그런데, 나는, 아직 동적평형이 안 됐거든. 그러면, 현재, 액체만 넣었으니까, 증발이 잘 되고, 아, 나해야죠? 증발이 잘 되고, 응축은 안 되는 과정이잖아. 따라서, 증발 속도가 응축보다 크니까, n은 1보다, 적, 아이고, 나는 1보다 적은 거죠, 뭐. 그래 크다가 아닌 거지. 됐죠? 예, 그래서 맞는 거, 예, 기억 하나 되겠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에, 1, 2주기 원소 WXYZ가 있는데요, 뭐 찾으면 되죠. 1, 2주기 원소. 어, 그런데 보세요, 이게 1 플러스면 H일까, 아니면은 2주기 리튬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박스에 있으면 이온이잖아요. 따라서 이온 이온 부터 있는 거잖아요. 애도 플러스니까 이온이고, 그렇지? 따라서 얘는 뭐? 예, 리튬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손 하나 잡았잖아. 그렇지? 얘는 수소 위치. 그렇죠? 바깥쪽에 비공유 없으니까. 그럼 얘는 플로린 위치인데 전자가 한개더 들어온 거야. 그럼 하나는 빼줘야지. 그럼 플로린에 전자나 하 빼면 산소되는 거죠. 뭐. 그래서 LIOH. 그럼 그 상태에서 X는 산소거든. 이중결합이잖아요. 그렇지? Z는 손세개 잡고 아 비공유 있으니까 너는 질소되는 거고. 수소 Y는 수소니까. HNO죠. 뭐. 이게 다 찾는 거니까. 따라서 W는 리튬. 다음에 Y는 수소. 같은 종 원소가 맞고. Z2, N2입니다. N2는 몇중 결합? 3중 결합. 게시도 맞지. Y2, X2는 H2O2예요. H2O2. 그렇죠? 여기에 비공유 이렇게 두 쌍씩 있는 거. 그렇지? 따라서 공유는 세 쌍이고 비공유는 네 쌍이니까 아 이건 1보다 큰 거죠. 땡이네. 그래서 맞는 거 기억하고 니연 됩니다. 됐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쉽죠. 아니, 원래 평가하고는 쉬워요. 첫 번째는 한 10번 정도까지는 실수만 안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다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푸는 것보다 차분하게 푸는 게더중요해 나왔잖아 이거. X가 N몰, 1몰 할때 Y는 2몰 생긴다고. 따라서 네가 1 반응하면 애도 1이죠. 너는 2 생긴다고. 그래서 2죠 뭐. 그럼 저기서 스몰 m은, 음, 증가한 산화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다. 그래서 m에서 0이니까 m 변했고, 0에서 1인데 그게 두 발이니까 2 e 변했고, 따라서 m은 2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뭐, 우리가 산화수,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다는 게 전화량 보존 가지고 우리가 맞춘 거잖아. 따라서 화살표를 이꼴 놔버리면, 왼쪽의 전화 총합과 오른쪽의 전화 총합이 같다. 따라서 1, m, 0. 0, 2. 따라서 m은 얼마? 예, 그렇죠. 2. 이렇게 맞추든 저렇게 맞추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x의 산화수는요, 2에서 0 됐으니까 증가가 아니고 감소 틀렸고, 이거 제자 잘 보셔야죠. 환원제. 따라서 y는 뭐? 산화됐냐?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0에서 플러스로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된 게 맞죠. 다음에 m은 이다. 됐잖아요. 그래서, 기억땡. 그리고 니언디이답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네, 이것도 8번에서 15번 중 하나인데 여기 걔가 그러니까 그 사실상 뭐 이제 쑥 하고 빨리 달려 줘야 되는 문제들이죠. 이것도. 아까 앞에 문제 8번도 마찬가지고. 이 9번도 마찬가지고. 그렇 스피드를 요하는 문제.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함정 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 그래서 이제 8번에서 15번 중 하나인데. 음. 우리가 뭐 이제 이게 AAA다, AAA다 이거 가지고 몇대몇치로 맞추기는 쉽진 않죠, 이건. 이게 갖다로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따라서 이건 쓱 보자고, 눈치 있게 보자마자 야,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겠네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돼. 그리고 이런 거를 할때 가장 기본이 뭐야? 우리 수업 때한 것처럼 오비탈과 주기율표가 머릿속에서 한 방에 싹 그려져 있어야 되거든. 그치? 따라서 저빠른 친구는, 야, S하고 표기할 전자수가 같아? 뭐, 이거 워낙 많이 나왔던 거잖아. 뭐, 니들 뭐, 오마이갓! Oh 이런 걸로 암기한 다음에, 산소 마그네슘에서. 그쵸? 근데 그것도 있고, 또는 전자배치 그림에서, 아, 이게 1대1로 같으려면, 요 위치 하려면 요 위치. 그게 바로 나오셔야죠, 뭐. 그래서, 뭐 그게 안 나온다면, 음, 1S, 뭐, 2S, 다음에 2P, 띵띵띵, 다음에 3S, 3P, 이렇게 있을 때, 8번에서 15번이니까 여기까지네. 8번은 A부터 시작해서. 그치? 그럼 여기에서 하나하나 찾으셔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수능을 내가 준비하고 목표가 1등급 정도다 뭐 2등급 이상이다 이렇게 쓸모있는 등급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수능하는 정도면 이 정도는 머릿 속에 있어야죠. 1이야? 그러면 너산소일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산소는 S오비탈 전자 4개, P 전자 4개잖아 그러면 Y도 P의 전자 4개잖아 야 P의 전자 4개? 1, 2, 3, 4 S는 전자 몇 개? 그렇지 4개 돼야 되잖아 같은 원소잖아 아, 그래서 넌 아니겠구나. 그렇죠? 아이고야, 분필 풀어줬다 자, 그러면 산소가 아니면 애는 뭐겠어? 그래, 마그네슘. 그래서 X 위치 딱 잡았고요. 그럼 마그네슘은 요 위치잖아요. S가 6개, P도 6개. 그렇지? 따라서 A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6이에요. 그렇죠? A도 6입니다, 6. 자, 그 상태에서 음, 이게 B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s가 여섯 개면 음 s가 여섯 개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z가 되는 거고 어 y는 p가 여섯 개 y는 p가 여섯 개면 여기 여섯 개잖아 그럼 요둘 중에 하나가 y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 y는 아 여기도 포함이네. 요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요셋 중에 하나. 그래 가지고 야이 e 값, 어, s 분의 p 값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구해서 같은 거 찾으셔도 괜찮고. 또는 n은 P의 전자 6개니까 위에 6 쓰시고 애는 S의 전자 6개니까 6 이렇게 딱 쓰시고 그리고 이 값이 같은 여기 S 개수, 그 다음에 P 개수 맞춰봐도 되죠. 뭐 이렇게 맞추나 저렇게 맞추나. 따라서 Y는 자 맞춰보면 은 S가 4개, 5개, 6개거든. 따라서 만약에 이게 4개라면 2분의 3 나오잖아. 그럼 애도 2분의 3이니까 아 6분의 9 떨어지면 되고 그렇죠? 그럼 P 여기 9개 딱 들어가잖아요. 그 z 요 위치. 그리고 y는, 아, 요 위치. 그치?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못풀수 있다, 없다를 넘어가가지고, 속도라고 했잖아. 속도전. 2단원, 3단원 쪽 같은 경우는 속도로 쫙 뽑아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 물론 1단원에서 기본 계산도 마찬가지지만, 4단원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따라서 쌤이 그한 속도로 쫙 뽑아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정리했을 때그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이걸 가지고 더듬더듬 하면은 사실 마지막 페이지 갔을 때 시간도 별이 안 남을 거고, 못 풀어요. 갑니다. B는 2분의 3이다. 됐죠? Y하고 Z는 같은 주기냐? Y 여기고, 이게 아니네, 아니네. Z 여기니까 다른 주기지 뭐. X는 마그네슘이니까 요 위치고, 그렇죠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Z는 여기 3, 3, 6개고, X는 요거 3개니까, X는 3개, Z는 6개. 두배가 맞지. 예. 따라서, 이것은 맞고요 기억하고 이것 되겠네요. 니은는 땡. 다음 갑니다. 이것도 그냥 거저주는 것. 아, 어, 3이 하까지 얼마나 친절합니까? 딱 끊을 위치까지 잡아주고요 따라서, E m 분의 E m 플러스 1이 확증가 걸로 조결정을 하면, 자, 2주기예요 다음에 3주기고, 그러면 2조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13조 원소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같은 족이 나왔을 땐 그렇지 이온화 에너지 올라갈수록 증가하죠 따라서 큰 거를 올려라. 그래서 Z가 X보다 크기 때문에 뭘 봐도 크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큰 Z를 위로 올리시고 X 밑에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3 따질 때 말이죠. 우리 2, 3갈때 떨어진다고 라 했잖아. 그래서 이 족이 그리고 3 주기. 2, 3이든 5, 6이든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2, 3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원래 같은 주기면 A, 요위치 어, 그러면 B가 있다 치면 B는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같은 주기면 2족이 13족보다 큰거 맞죠? 하지만... B가 3주기라고 해도, 그렇지? 어, 다른 주기라고 해도 2주기 A, 2주기 2족 2죽 A가 3주기 13족 B보다는 높죠. 따라서 2족이 13족보다 크다는 걸 가지고 같은 주기인지 이거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A가 3주기 2족이고, 그리고 B가 2주기 13족이면 이런 관계가 있지, 그렇지?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거 찾아내셔야 돼. 오케이? 즉 뭐지? 아 13족인데 2족보다 더 크다고? 아 2족 내려, 13족 올려. 2원값, 원래 원래 족에서. 그러니까 2원일 때 N은 2족, 13족 어리고 2족 이족 위치니까 2족보다 13족이 큰거 찾는 거예요. 2족보다 13족이 큰 거. X보다 Y가 크죠. 따라서 Y를 이 위치에 싹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뭐. 다 찾았죠. 이게 왜 3점일까? 그래서 기억. Y는 알루미늄 아니지. 다음에 Z, 내가 뭐 못본게 있나? Z는 3주기 원소다. 틀렸고요. 원자과 전자수 Y가 X보다 크죠. 뭐 조기니까. 그래서 맞는 거 디귿 하나. 대체? 다음 갑니다. 음, 농도 열심히 잘하시면 농도 문제는 빨리 푼다는 빨리 게 뭐냐면 하 같은 문제를 여러 번풀어가지고 풀이 원적을 좀 줄이셔야지 뭐. 그래서 어디에 내가 얼마를 쓸지가 포인트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뭘또 잘할 수 있냐 하면은 중화적정 매우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만 살만 조금만 더 붙이면 ph, poh 이쪽까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11번이라든지 이런 방금 쌤이 엮은 이세 가지 문제는 속도감 있게 쭉 달리시는 거. 적어도 두개 중화적정하고 농도 쪽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많이 풀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거기 100g이잖아. 몰 농도면 몰 농도에 부피를 곱해야지 몰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질량 나왔으니까 질량을 그렇지 밀도를 이용해서 부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질량을 밀도로 나눠버리면 즉 D분의 100미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뭐. 그렇지? 그리고 그요두 개를 곱해버리면 D분의 100A 미리리터니까 미리몰, 미리몰. 그런데 1몰. 1몰은 몇 미리몰? 1000미리몰 해서 이렇게 DDD 구하는데 밑에 식 보니까 난 D를, 제 구, D를 구해야 되나? 그런데 밑에 보니까 다 D, D, D, D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는 수능 때쯤 가면 다 D네. 그럼 D를 특별, 특정 숫자로 놔도 이 e 값이 다 같은 값이 없잖아. 다 다르잖아. 그치? 따라서 D 하나 까도 괜찮아요. 그래서 까버리면, 왜냐면 이게 의미가 뭐야? d 에몇 배냐? 다 그런 뜻이니까. 따라서 얘는 100mm가 돼 버리는 거고. 이제부터 문제 풀기 편해졌잖아. 100ml에다가 몰 농도 곱해서 1000ml 돼야 되거든. 따라서 A는 얼마? 그렇지 1 0되는거고요거 하나 쓰는 겁니다. 1 0 m 농도야. 그런데 이걸 다쓴게 아니고 Xml 들었어. 야, 몇 배냐? 이거 뽑아내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에 물, 물엔 용질이 없잖아. 그럼 여기 용질이 여기 용질과 같고 양이. 0 1 m l 농도 500ml니까 곱해버리면 50ml이잖아. 야, 여기는 1000ml 있었거든. 그런데 50ml이래, 몇 배? 20분의 1배, 그렇지? 따라서 부피도 몇 배? 20분의 1배, 그래서 X는 5ml다. 20분의 1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몰수가 20분의 1배? 그럼 덜어낸 양도 20분의 1배. 오케이? 또는 뭐몰 농도 가져가셔도 괜찮고. 몰 농도에다가 부피 곱한 게 몰수다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만든 거를, 나 500ml 만들었는데 이걸 250ml만 딱 덜어낸 거야. 반만 들었잖아 우리 용질만 잘 쓰면 되거든. 그럼 여기에는 용질이 얼마? 예, 딱 절반 25ml. N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합쳤는데. 그런데 0.2몰 농도 500ml니까 몇 m 리야 100ml. 100ml 몰 있는 거잖아.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 따라서 N은 얼마? 75mmol. 그러면 75mmol이라는 건몰 농도 10 a가 10이지. 요거 요걸 썼으니까 몰 농도에 이거 부피 곱한 거잖아요. 그렇 따라서 y는 얼마? 10분의 75니까 5 25이은는5 5 2 5, 5 25. 그렇죠? 따라서 x 5, y 2분의 15니까 두개 더해 버리면 2분의 25 떨어지죠. 그니까답 2번이네. 2분의 25.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슝 하고 달려야 합니다. 갈게요 다음. 음, 이 12번은 되게 간만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한 한 6년 된것 같은, 데 6, 7년 된것 같은데 여튼. 어쨌든 간에, 뭐, 이 정도는, 그, 하는데 좀 여러분들 헷갈리고 했다 치면은, 어 이런 것도 있어요. 1g이잖아. 오케이? 어 수소의 부피를 측정했대. 3L라고 써. B를 똑같이 1g으로 했어. 반복했대. 그런데 저수의 부피를 비교를 했대. 넌 1L 나왔다 어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 애몇 몰? 2몰이잖아. A면 뭐 일몰이잖아. 아 일몰의 B와 이몰의 A가 질량이 1 g 으로 같아. 즉 내가 이제 이쪽 파트는 워낙 옛날에 잠깐 그리고 수능에서도 거의 잘 다뤄지질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전 교과서나 지금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연습할 문제라든지 그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걸 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이게 개수비가 뭘 의미하고 이렇게 정리를 잘되 있는 친구는 딱 보고 이제 할수 있겠지만 그게 좀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수치를 넣어 버리세요. 여기서 구한 거뭐 부피 측정했으니까 부피가 얼마야? 부피가 몰수니까 몰수 얼마야? 딱 쓰시는 거고 그죠 오케이? 뭐 기체니까 부피비가 뭐 이제 개수비 되잖아요. 이거 쓰시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몰수 몰수 나오고 그런데 질문이 뭐였지? 아 원자량 구하라고. 그러면 A 두 개하고 B 하나가 질량 일이거든 그러면 A와 B의 분 원자량 비는 그렇지. A보다 B가 두배더 많잖아. 무겁잖아. 원자량 비는 1대 2다. 근데 저기에서 실제 B의 원자량이 얼마인지 내가 궁금해. 그럼 뭘 알면 되지? 아 이거구나 하고 할 수도 있다고. Okay?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거나 따로 내가 따로 이거를 좀더 많이 풀어서 준비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그냥 편하게 탁탁탁 때려 넣어서하시면 돼.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어 보시면 이거 관련한 그 평가원 조기출이 한두개 정도가 딱 박혀 있는 거볼수 어, 있을 겁니다. 잘 뒤져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거 두 개에다가 요거 하나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넘어갑니다. 네, 13번 가요, 13번. 음, 사나하는 반응식, 그냥, 완성만 하면 되죠.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이거 1몰 반응할 때, 이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N이 요 녀석 전연행 N하고 같은 거고. 이제 하면 되죠, 그런데. <웃음> 그냥, 시험장 나왔는데, 야, 이씨 이렇게 문자가 많아? 그냥 차분하게 해. 그게 훨씬 더 빨라. 따라서, 여기 개수 2잖아, 2몰이잖아. 1몰이야? 1몰이면 2N, 그럼 2몰이면 그렇지, 너는 4N, 그럼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산화하라는 반응식에서 좀 심플한 문제는 산화 수만 계산해서 바로 개수를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심플한 거고 거기서 약간 더 추가를 하면 음 바로 개수가 안 나와. 그러면 거기에 또산화 수가 잘안 나오잖아. 쟤는 산화 수가 얼마에 7이잖아, 7, 그렇지? M은 7, N은 N이니까. 그럼 그 차이 값 가지고 뭐, 블라블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어쨌든 그거 말, 그거 말고 내가 한 방에 안 나오는 경우는 난이도 좀 있는 거 이제 그 원자수 일치로 방례식도 하나 세우고. 그리고 산화수. 이습 산화수가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산화수 변화가, 뭐, 탄소도 써야 돼. 산, 와, 여기 탄소가 얼마든지 써야 돼. 그거에 따라서 애도 산화수가 7인데 N은 n이야. 그럼 n, 어, 7-n 써가지고 복잡해지잖아. 근데 샘이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이 같다는 건 그럼 전화량 보전, 반응 즉즉 즉 반응 전후의 전체 전화량은 일정하다.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게 산화수 안 구해지면 이걸로 해봐도 괜찮아. 오케이? 이 살리자고요. 원자수하고 산화수는. 로 일단 최대한 맞추시는 원자는 맞춰보자고. 탄소가 이 얘기에 있으니까 애도 이 얘기에 딱 써주시고. 대체 나머지는 안 맞춰지죠.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부터 맞출까? 어, M은 다 됐고 C도 됐고 산소합시다. 그럼 산소 맞추게 되면 왼쪽 산소 몇 개야? 2, 4, 8. 가운데 몇 개야? A, 4, A.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몇 A? 5 4, A. 우와 땡큐다. 이게 지워져버리잖아. 그리고 이거 얼마야? 4, N. 아 그래서 4, N은 8. 쓱! 8로 바꾸세요. 8. 그러면 N은? 그렇죠. 이 e 떨어지는 거지. N까지 우리가 구했어. 이제 두 번째 전화량, 전화 한번 맞춰볼까? 왼쪽에전화 총합 1 마이너스가 2 개니까 마이너스 2. n은 빵1 플러스 b개 있으니까 도하기 b는 2, 2, 4. 왜 전하 먼저 했냐하면전화가 들어가 있는 미지수가 b밖에 안 보이거든. 1b.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써버린 거죠 뭐. 우리 n구했으니까. 따라서 b는 얼마? 6 떨어지네. b 6. 음, 바꿔요. 바꿔. 바꿔. 이제 탄소 m 했으니까 수소 남았네. 산화수계산안 해도 되네. 그럼 수소 왼쪽에 몇개 있어? 2A. 됐죠? 더하기 수소 6개. 그러면 수소 없고 없고 여기만 있잖아. 8, 2, 16. 그럼 2A가 10대야 되니까 A는 얼마? 5 떨어지잖아. 다 했네. A는 5, B는 6. 그래서 11. 이게 다 1번.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13번 더 가볍게 우리가 넘어가고.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원자번호가 7, 8, 9, 10, 11, 12, 13. 이제 우리가 주기적 성질, 뭐, 등등과 우리가 원소 배치하는 거잖아요. 원자번호 7, 홀전자수 쓸게요. 3, 2, 1, 0, 1, 0, 1. 됐죠? 어, W는 홀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건 1쪽하고 1쪽하고 그 다음에 18쪽 있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W는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 아니면 여긴데 이온화 에너지가 W가 매우 작어이 위치면 18쪽이니까 이온화 에너지 1등 위치잖아 좀작어 따라서 W는 그렇지 여기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묶어서 아 W 위치 하나 딱 잡아낸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음 X, Y 돼 있네요 아 참고로 W 요거 안 썼네 홀전자 수 1이잖아 그럼 애도 1이잖아. 그럼 X도 홀전자 수 1이거든. 그럼 X는 이 위치가 여기 또는 여기거든요. 그치? 오케이? 근데 이원화 에너지가 땅, 땅, 땅.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W보다 약간 더큰게 X거든. 근데 X는, 와우. W보다도 크고 Y보다도 크잖아. Y. 따라서 X는 절대로 이 위치가 아니겠네. 따라서 X는 이 위치. 빨간색. 딱 잡는 거 대체? 그 다음에, 이온의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제일 첫 번째가 비금속. 비금속이 금속보다 이쪽 애들보다도 이쪽 애들이 더 크다는 거잖아. X는 비금속이거든. 근데 비금속인 X보다 더 커. 그럼 Y는 그렇지. 비금속 돼야지. 오케이? 따라서 Y는 비금속 X보다 좀더 왼쪽에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어, Y, W, X.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가 X보다 넌좀 작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y는 요거 아니면 요거. 그런데, 보시, 봅시다. 아, 이거네. y가 만약에 2위치면, e 홀전자가 3개니까, 2개 합친 값, 홀전자 최대 값은 3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얘가 4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y는 요 위치. 그래서 y는 홀전자 2 e 떨어지고, z는 홀전자 3. 홀전자 3인 z는 그렇죠. 2위치밖에 e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개 다 잡는 거지 뭐. 별거 없지 않? 네. 그래서, 기역 Z는, 음, 17쪽 틀렸고, 15쪽이고, J, 이온화 에너지, 한칸 뒤로 가야죠. 그럼 1쪽 위치인 W가 18쪽 위치로 가니까 W가 가장 크다, 이은는 맞고, 원자 반지름, 자, 같은 줄에 있습니다. 원자 반지름, 왼쪽 게 크고요. 그렇지? 같은 줄 비금속. 다음에, 이온 반지름, 왼쪽 게더 크지. 따라서, Y보다 Z가 더 크죠. D급 보긴, 땡. 그래서 맞는 거, 니은 하나가 되죠. 예, 네, 주기적 손실 문제 좀 가볍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이것도 중화 적정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 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 적정이 적정이라는 게 바로 뭐냐하면 농도를 모르는 미지 물질의 농도를 이런저런 이제 농도를 구하는 과정인 거거든. 그러니까 중화 적정이라는 건 중화 반응 이용해서 구했다 이거고 산화하는 적정 나오죠. 산화하는 적정이 적정이라는 건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구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뭐 뭐 산과 용기니까 중화 반응이잖아. 그래서 중화 적정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1 0 m m 에 물을 넣어서 100ml 쓰는데, 포인트 있네요. 이거 연결해야죠. 아이쿠, 분필 조금만 갈게, 내가. 그래서 100ml를 다쓴게 아니고, 거기서 20ml만 썼잖아. 그래서 5분의 1배. 1로 가면 5분의 1배. 1로 가면 5배. 5배. 그렇지 그래서 20ml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0 2몰 o 농도 KOH를 넣었더니, Xml 넣었더니 끝났다는 거야. 그럼 얼마 넣어서 끝난 거야? 그렇지. 몰 농도 곱하기 부피. 0.2x. 1가 용기니까 o h 가 0.2X. 반은 끝났다는 건 뭐야? o h 하고 H 개수가 같다. 그럼 H도 얼마? 0.2X 미리몰. 그럼 여기에 있는 H는 0.2X.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지? 5분의 1배에서 0.2X잖아. 그럼 얘는 다시 5배 줘야 되니까 이거에 5배. 그렇지 X. 따라서 이거 1 0 m 리에 아세트산은 X가 있었다 이거죠. 수소가 X개니까 아세트산도 X개겠죠. 1 0 m 리에 X 미리몰. 그럼 몰 농도는 밀리리터 밀리몰이니까 그대로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10분의 X. 예, 그래서 기억은 중화석정이고 다음에 어, 몰 농도 small a는 10분의 X다 되는 거죠. 뭐. 그쵸?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은 그 자주 하나의 문제를 마, 다량의 문제 말고요. 하나의 문제를 몇 번씩 반복을 몇 번씩 평가원에서 하는 그런 워딩이라는 게 있거든. 어느 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기출 문제를 몇 번씩 반복을 하세요. 몇 번씩. 그리고 풀이 흔적을 계속 줄이는 쪽으로. 다음 갑니다. 16번. 음. 음, 표는 25도씨 물질 가나다가 있는데요. 음, 산, 물, 염기. 근데 이게 p, a, o, a, h분의 o, h 라 이런 게 아니고 p 값이네. 야, p 값은 이두개 합이 얼마 나와야 돼? 합이. 14 나와야 되잖아. 이게 14니까. 따라서 1, 1. 1, 1인데 14 나오려면? 그렇지. 쌤이 위에는 pH 쓸게. 7. 밑에는 POH 쓸게요. 7 되는 거고. 1, 6 하면 7이잖아. 1 더하기 6은 7. 근데 합쳐서 14 나오려면 2배 시키면 되지. 2하고 12. 5, 2 더하면 7인데 14 나오려면 2배 시키면 되지. 그래서 N은 10, N은 4 떨어지는 거지. 뭐. 따라서 위에는 pH, 밑에는 POH. 야, pH 2야? 너 산이고, 너는 물이고. 다음에 우와, 염기죠. 뭐. OH가 농도가 더 진하니까. 그럼다 끝났으니까 기억 가는 HCL이다. 물이고요. 기억 틀렸고. 다음에 니은보기 같은 경우는 뭐몰 농도 곱하기 부피 따라서 그 나에서는 어저 이거 물었고 다에서는 OH 이거 물었잖아. 따라서 몰 농도 얼마예요? 1 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쑥 대입하면 1 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부피 200 다음에 밑에 분모 다는 1 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부피 400 해가지고 계산하셔도 괜찮고 또는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잖아. 따라서 어, 다보다 나가몇 배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다보다 나가 그러면 일단 몰 농도가 몇 배인지 살펴보면 다보다 나가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제곱배 100배. 그리고 부피 어, 다보다 나가몇 배지? 400이 200됐으니까 2분의 1. 따라서 50이다. 그래서 니은 맞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상관은 없겠다만. <웃음> 다음에, 이건, 가와 달을 모두 혼합한 수용액. 이게 이제 전에 그, 그 수능, 2년 전에 수능에서 나왔던 그 질문인 거잖아요. 아, 평가원이었나? 가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원에서는 여러분들 중화반응을 시켜가지고, 중화반응 시켜서, 거기서 수소가 얼마나 나왔어? 이 파트에서는 못 물어. 화투에서는 이제 근사법을 이용해서 실제 얼마다할수 있겠지만, 오케이. 따라서 이디급보기는 뭐냐? 가다를 혼합했다는 건 뭐냐면, 염기성 용액에다가 물 넣었다 이거야. 다에다가 물 집어 넣은 거야. 그럼 세명이겠잖아. 물을 넣으면, 부피가 10배가 되면 pH가 몇칸 차이 것도 있지만, 좀더 중요한 거. pH가, 음, 음, 이게 다 할까요? 다? 음, 예, pH, pOH, 답시다. 예, pH가 10이죠? pOH 4잖아요. 다는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쌤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계산 못한다니까요. 오케이? 그럼 화원에서는 뭐 물어보느냐? 크냐, 작냐 정도밖에 못 물어봐, 이거는. 그러면 그렇죠. 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물에 가까워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물에 가까워진다 뜻이 뭐라고? pH는 7이고, POH는 7. 따라서 그 결과, 다에다가 물 집어 넣잖아? 1 2이7돼야 되니까 pH는 감소하는 거고, 4가 7돼야 되니까 얘는 증가하는 거야. 그 질문인 거야. 따라서, 다, 다, 즉, 다, 다를 혼합했다? 다, 연기에다가 다 물을 집어 넣은 거거든. 그럼 거기에 넣으면 pH는 10보다 작아진다. ᄃ은 맞죠. 그래서 이게 개념적인 거. 그래서 기억 풀렸고, ᄂ하고 디건 맞네요. 예, 그래서 답은 ᄂ하고 ᄃ 됩니다. 다음 넘어가요. 예. 자, 이것도 뭐 야, 씨뭐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원자의 구성 입자잖아. 원자의 구성 입자에서는 xy 이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다. 이온이다. 그리고 동이 원소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라니까. 따라서 xy를 구성하는 원자잖아. 그럼 원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중성원자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양성자수하고 그렇죠. 전자수가 같다. 그런데 이제 양성자수 주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쉬워지니까 문제가 양성자수 대신에 그렇지 전자수로 바꿔버리거든. 따라서 중성자수 분의 전자수 나오면 이 전자수를 첫 번째 양성자수로 바꿔서 해석할 준비하셔야지. 다음에 두 번째는 동위원소 나왔잖아. 그럼 동위원소는 무슨 수능 같아? 그렇지 양성자수능 같거든. 그럼 이 값이 뭐 분의 뭐 나와? 그런데 이게 상대값이니까 5는 중요하지 않아. B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게 5대 4 나왔거든. 그런데 양성자 수는 같거든. 위에 분자는 같거든. 그러면 이 값은 분모 중성자 수의 반비례잖아. 위에 값은 같으니까. 즉이값이값 이값 같으니까 동위원소 따라서 분모는 몇대몇 몇 나와? 그렇지. 4대 5 떨어지는 거야. 4대 5. 오케이. 아 따라서 이들의 중성자 개수비는 4대 5구나를 여기서 뽑을 수 있잖아 그런데 동위원소는 뭐였어? 양성자 수는 같거든 정리하면 양성자 수는 같거든 그런데 중성자 수에서 차이가 생기거든 따라서 이 둘의 차이가 무슨 수라고? 질량수라 했잖아 질량수 차이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질량수에서 저것처럼 이만큼 차이나? 그럼 중성자가 두개차이 난대 이거거든 따라서 질량수가 B이고 B 플러스 2니까 이들의 중성자수 B가 4대 5야. 네가 4면 네가 5라 이거죠. 근데이 차이가 2가 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현재 이거는 1 차이 나잖아. 그럼 2가 나도록 해주면 그거 도배시키면 되지 뭐 있어. 따라서 얘 중성자 8개고 얘 중성자 10개 나온 거야. 5대5대 5대 4는 상대값이니까 밑에는 어 중성자수고 위에는 전자수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성자수 차이가 2개 차이 난다. 자 일단 놔두고요. 뭐, 그쵸?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거, 요 계산도. <웃음>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그, 미지수 써가지고 풀수 있는 것들은 꼭 푸셔야 된다고 쌤이 누누이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아, 이건 딱 보자마자 이거 같아.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한번 꼬이면 난리가 난다고 수능에서는. 오케이? 그 문제만 타격받는게 아니고 계속 밀려버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정석대로 계산해서 푸는 연습도 꾸준히 해놓으셔야 되고, 오케이? Okay? 기본적으로 수식 세우는 거다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푼 다음에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해석하는 것도 있어두 가지 다해 놓으셔야 돼. 오케이? Okay? 모든 문제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뭐 기출이나 이런 것들은 꼭 점검해서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1몰에 들어 있는 전체 중성자 수가 x 개라 하면 n 개라 까요아 x 개합시다 얘는요. x 1몰, x 1몰 같잖아요. Y1몰, Y1몰 같은데 n은 질량수가 B고 n 는 질량수 B더하기 2잖아. a 보다 a 가 중성자가 2개더 많은 거야. a 하나하나에 2 개가 더 많은 거야. 따라서 a 는 그렇지 X 플러스 2지 보이 있어. 그래서 이게 같다 이거죠. 따라서 7X, 8X, X는 2, 7에 14 떨어지잖아. 아, 14. 됐죠? 그럼 1번 했고 이걸로 내가 2번 포인트 잡았고 이게 세 번째 포인트.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아, X 하나하고 Y 하나에 있는 중성자 수 합이 14라고. 요두개 합이 14라고. 그건 내가 8이라며. 그럼 얘는 6이지 뭐. 그쵸? 자, 이제 마지막 요거 보러 가면 되잖아요. 5, 5로 갔잖아. 그렇지 갔잖아. 그러면은, 같으면 분모가 증가했어? 분자도 증가해야 되거든. 따라서 분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N인데, 장성자 수가 둘 차이 난다며. 그럼 애가 n 플러스 2 되겠지. 따라서 이 값이 같다 하시면 8n, 6n. 그렇죠? 넘어가면 2n. 2n은 6이 12. n은, 그렇죠. 6 떨어지는 거지. 원자 번호는. 됐죠? 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따라서, 음, 이 문제는, 요, 그니까, 여기, 쉬운, 거, 쉬운 거야. 그니까, 러 원자의 구성이 입자 그쪽 파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자야, 음, 양성자, 중성자 수 같아. 아, 전자수 같아. 내가 뭐 하는 거지 다음에 전, 어, 그리고 이온이야? 달라. 양성자 수, 전자수. 그리고 가능한 전자수는 뭐뭐뭐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동위원소야 양성자 수 같아. 중성자 수는 달라. 그 중성자 수 다른 게 바로 질량수 차이야. 쭉 기본 뽑아내가지고, 다음에 달리시는 거죠, 막. 오케이? 음. 답 끝났죠? X의 양성자 수 6이구요. 어, 이 녀석의 중성자 수 10이죠. 그래서 3분의 5 떨어지네요. 음. 별거 없는 거고 네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3점짜리는 어렵고요 2점짜리는 좀 쉽죠 그래서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 2점짜리잖아 이 작년 수능에서 좀더 쉽게 만들어낸 거거든 분자 하나당 구성원자 수가 7개라고 되어 있어 가능 그런데 분자 하나가 아니고 1g이잖아 1g. 그럼 1g이면 분자량분의 질량 하셔도 괜찮고 따라서 얘는 몇 몰? 4분의 1몰 4분의 1 상대값이니까 4분의 1몰. 너 4분의 1개가 어 원자수가 음 21개, 21개야. 그러면 한 덩어리에는 몇개 있지? 곱하기 4 하시면 되고. 그렇지 얘는 3분의 1몰. 그게 3분의 1몰이 16개야. 16개 있어. 그럼 너 1몰 한 덩어리에는 몇개 있지? 3분의 1개가 16개니까. 한 덩어리는 곱하기 3 하시면 되고. 그렇지 따라서 이걸 가지고 어, 쓱쓱쓱쓱쓱. 곱한 거죠, 사실은요. 따라서 이게 바로 뭐지? 원자수비. 그 원자수비가 7대4 나온다고. 그런데 가는 원자수가 7개라면서 얼마나 친절해? 7개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확실하게 네개인 거고. 그럼 네개니까 N, N 같은데 네개야두개두개 N은 이 e 떨어지고. 그럼 N은 네개 7개니까 M은 3 떨어지고. 그렇지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가지고 원자량 구하면 되죠. 질량비 B는 까면 되죠. 따라서 X가 9g 있어. Y는 1g 있어. 저거 한 덩어리에. 그러면 높은 자량은 얼마? 10. 이건 상대값, 얘는 실제값. 그럼 이게 분자량 10인데 몇 배? 상대값은 항상 비교해야 되니까 4분의 3배. 따라서 10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얼마지? 4분의 30이니까 2분의 15. 높은 자량 상대값 2분의 15. 그리고 X의 질량 9g인데 어 X. 그리고 Y의 질량 1g이잖아. 그럼 X 세개가 9g이니까 X 하나 무게는 3. X의 원자량 상대값 3. 몇 배인지 만알면 되니까요. 그리고 Y는 어 Y 4개가 1그램이니까 Y 하나 무게가 4분의 1 그럼 Y 무게가 하나가 4분의 1인데 Y 두개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지 이 녀석 분자량이 2분의 15거든 그런데 Y 두 개니까 Y가 2분의 1 그렇지? 그리고 두 개의 Z가 있어 그럼 2분의 1 넘어가면 2분의 14니까 7두 개의 Z가 7 되면 되는 거네 Z는 얼마? 3.5 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 쑥쑥 지워지니까 2분의 3.5 4분의 7 나오겠네요 그렇지? 예, 답은, 예, 1번. 이렇게 되죠. 여기 18번. 뭐, 걸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할만하죠. 다음 갑니다. 19번. 자, 우리, 19번 갑시다. 에? 이것도 치워야겠다. 19번은, 우리가 얼마 전에 그주화반을다 끝냈으니까, 음, 겸성겸사 짧게 한번 내용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 넣어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자구고요 네, 정리 보면 할게, 수건에 치워버릴게. 어, 첨가하는 형태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산을 산 또는 연기를 집어넣고 있잖아, 그렇 그래프 하나 그립니다, 쓱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변하는 그래프 있어. 무슨 그래프야, 이거? 그렇지, 뭘로도 그래프죠, 몰로도 그래프. 그치? 그래서, 몰롱도 그래프. 감소하다 증가했잖아. 양이온의 몰롱도든, 음이온의 몰롱도든, 그치? 전체이온이든 간에, 그쵸? 그럼 거기에서 경향성 가지고 액성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고 했지. 따라서 내가 요 지점을 기준으로, 요천 내가 만약에 뭐, 염기를 집어 넣었다라고 칩시다, 염기. 그럼 여기는 액성이 무슨 성? 산성, 여기는 무슨 성? 그렇지 가운데 껴있는 게 중성이고요, 그치? 자,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요 값이 같은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 그럼 뭐야, 앞쪽은? 산성. 이쪽은 뭐? 염기성. 근데 내가 이 몰롱도 나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뭐 해주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버릇처럼 전체 부피 곱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체 부피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 이제?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몰수가 쓱 하고 나오는데, 몰수가, 할? 그래프가, 자, 일정하다가 증가해버린대. 몇 가이온이 들어갔을 때? 그렇지. 1 가이온이 들어갔을 때. 오케이? 1가 이온이 들어갔을 때.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몰수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해버린데 우리 삼가까지는안 하니까. 그럼 1가 말고 몇가 있어? 2가 들어갔을 때. 이거 기억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가 이온, 2가, 1가, 2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경꾼 이온이잖아. 그럼 내가 2가 산 하나 써볼게. H2A, 2가 연계 하나 써볼게. BOH, BOH2. 그쵸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녀석 염기가 아니고 이걸 내가 집어넣고 있었다라고 치자고 그럼 이가에서 양이온 이가가 들어가 음이온 이가가 들어가 음이온 이가가 들어가는 것이 뭐 그치 맞자 전에 한 것처럼 이가 이온이 들어갈수록 이가가 많을수록 저울라고 비슷하다고 했어 쌤이저울라고 비슷한 거라고 전체 전화 균형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데 오케이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 큰걸 넣으면 개수가 많아진다 했어 적어진다 했어. 적어진다 했거든. 하나당 무거워서. 똑같이 전화도 마찬가지로 하면 돼. 1가보다 2가이 녀석이 점점 많아지면 개수가 줄어. 그래서 개수가 감소하는 거거든. 그런데 애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이잖아. 기억나지? 따라서 양이온의 개수가 줄어? 음이온의 개수가 줄어? 음이온의 개수가 주는 거야. 음이온의 개수가. 오케이? 만약에 내가 이걸 집어넣고 있었어. 2가에서 양이온이 들어가고 있지? 그럼 이 녀석은 양이온에게 수가 주러, 음이온에게 수가 주러, 양이온에게 수가 주는 거야. 따라서 요 케이스 가지고 세미 그래프스 그리면 집에 넣었을 때요거 집어넣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양이온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일정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오케이? 음이온 수는 어떻게 되죠? 음이온 수는 감소해요. 감소하다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음이온 수가 준다고. 근데 내가 이걸 집어넣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벗꿔버리면 되지. 그 결과 두 개의 합인 전체 이온수는 감소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과에 대해서 상가지더 들어갑니다. 우리 이과.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가 나온다 했지?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 이과 이온수 차이. 그치?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이과로 놓고 보게 되면 다시 그릴게요. 마지막. 뭐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이렇게 편하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이가를 집어넣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나 집어넣었어. 여기는 반응해 이쪽은 반응 안해. 종결점 이온이니까 반응 안하지요. 넣는 족족 계속 양이든 의미도 막 증가하는 거지, 그렇지? 그 내가 단위 부피당 1mm당 이가를 한개 집어넣었어. 그럼 하나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이가 이온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알짜 이온 몇 개가 들어가? 두개 들어가잖아. 그렇 이가 이온 하나, 알짜 이온 두 개. 들어가잖아. 이걸 넣어도 뭐 구경꾼 이가 하나 그다음에 알짜 두개 들어가잖아 그치 따라서 1대2로 이온수가 나뉘어서 가는 거야 애가 알짜라고 따라서 이거 하나 집어넣으면 반응 안 하잖아 전체 이온수는 그냥 세 개씩 증가하는 거야 세 개씩 그런데 만약에 이쪽 라인이면 어떻게 돼요 이쪽 라인이면 집어넣은 녀석이 다 반응해 다 반응 안해다 반응하지 그럼 내가 이쪽에도 내가 한개 집어넣었다 치자고 하나 집어넣었어 이온은 세개 들어간다고. 근데 이온 3개 들어가면 그 중에서 두 개는 나 지금 3개 올렸거든. 넣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알짜 두 개가 기이선다 사라지지 케이 만약에 이 녀석이 H라 치자고 H 두개 사라졌어. 그럼 H만 두개 사라지니 원래 있던 OH도 두개 사라지니 OH도 두개 사라지잖아. 총몇개 사라져? 네개 사라지지. 네개 그치? 네 개. 그럼 나 이쪽에서 1 플러스 1 하면 이거 하나, 이거 두개 해서 전체 이온 3개 집어넣었거든. 그런데 이게 두 개하고 원래 있던 이온 두 개가 다 사라져 총네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전체 이온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와! 이까 집어넣었는데 그 녀석이 다 반응했어? 그럼 집어넣은 그 녀석만큼 이온수는 감소해라고 했지 기억나지? 그치? 이쪽 라인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이거잖아 내가 뭐 산에다가 연기 넣었다 치자고요 그래서 원래 산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BOH2 연기를 넣어서 b e 플러스가 생기고 있어. 그러면 음이온의 전화균형 음이온의 전화량 초합은 같으니까 애도 전체 전화량은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같다는 것은 이 녀석은 반응해서 감소해. 애는 자꾸 증가해. 이두 개의 전화 초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거기에서 이 녀석이 두개 사라졌어. 그럼 애는 몇개 들어가야 돼? N개 들어가면 되지. 그 결과 전체 이온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였었잖아. 따라서 우와 앵게 줄었어? 왜 줄었어? 애가 앵게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됐지? 그 정식 찍리버릴게 얼마 전에 했던 거 부서 없이 쭉 한번 써봤어. 기억 좀날 생겨 하시라고. 19번 갑니다. 얼른 봐요, 여러분. 어, 지금 뭐으렸어 몰롱도. 애는 부이니까 패스하고요. 이두 개만 보자고요, 우리가. 근데 얼마나 편하게 돼 있어? H2A의 개수는, 양은 똑같죠? 근데 내가 여기서 누구를 더 집어 넣었어? 염기더 집어 넣었지? 그랬더니 몰 농도가 3에서 4로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그럼 증가했으니까, 봐. 여기가 가고, 여기가 나인지.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가가, 요 지점이 가고, 이게 나라도 가능은 하죠? 가가, 종결점 전, 이 산에다가 염기 넣은 거니까 종결점 전이면 산성, 아, 산성이라 하자고 종결점 후면 염기성이라고 하자고 그럼 가 지점이 종결점 전 산성인지 종결점 후염기성인지난 모르겠다 이거지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 나는 무조건 뭐야? 종결점 후잖아 그럼 종결점 후면 여기는 액성이 무슨 성이지? 염기를 많이 넣었으니까 염기성이지 그럼 염기성이면 내가 염기라고 쓰라고 했어? 아니면 뭐 치우라고 했어? 뭘 지워? 지워놓으라고. 액성 판단하는 건딱 저거야. H나 OH 지우려고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판단이 안 돼. 그럼 얘는 판단 돼, 안 돼? 4에서 8인데, 문제는 이게 V라서 판단이 안 돼. V 집어넣은 게, 즉, 다 지점이 너무 금 조금 집어넣은 요 지점인 건지, 너무 많이 넣은 이 지점인 건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모르지 이건 부위라서 얘도 몰라 이게 이 부위라서 그럼 이거밖에 내가 몰라 액성 판단 끝이야 더이상 못해 오케이? 그럼 세컨드 뭘농도 나오면 뭐하라 했어 버릇처럼 그래 전체 부피 곱하라고 했잖아 따라서 전체 부피 곱해서 아야 음이온이잖아 음이온 따라서 음이온의 몰수 쓰라고 했잖아 얼마야? 40 곱하기 3이니까 120 50 곱하기 4니까 해 놓는 거지, 뭐. 그치? 저기 200이라는 건요두개 합쳐서, 아우, 안타깝다. 이두개 합쳐서 200인 거야. 얘도 120. 액성을 모르니까 이두개 합쳐서 120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액성은 잘 봐봐. 산성 아니면 뭐야? 염기성이지? 아이, 쌤, 중성도 있는데요? 자, 다시 갈게. 어, 이연수 봤을 때 다시 요거 쓱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웃음> 내가 지금 염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어? 그치? 여기 액성 무슨 성이야? 종결점 전이니까 산성이죠 여기는 무슨 성이야? 염기성이죠 그치? 여기는 무슨 성이야? 액성으로 생각하면 세 가지잖아 근데 아까 한 것처럼 액성 판단해서 산성 염기성이라고 한글 쓸 거야? 뭐 하려고? 지울 거잖아. 그럼 지우는 걸로 하면 케이스가 뭐 밖에 없어. H 지울래? OH 지울래? 중성은 둘다 지우면 되니까. 그럼 초이스는 둘밖에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이 새끼가 와봐. 이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없거든. 그럼 이 새끼가 없는지 이 새끼가 없는지 판단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뭐할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치워. 치워. 애는 확실하니까, 야, 농도가 증가했어. 이거 확실한 이거 확실한 거잖아. 안 찍어도 되는 거고. 근데 애는 판단이 안 되니까, 치우면 되지. 뭐 고민해. 뭐 지울래? 야, 이두개 합이 120이야. H 먼저 지울래? OH 먼저 지울래? 나 같으면 OH 지우지, 그래서. 죽어도 액성 판단이 안 되거든, 이 자료 가지고는. 그렇 그렇지? 지우고해 봐. 그리고 아니면 돌빡빡고 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이런 문제 한두 개야? 안 그래? 그러면 요두개 합쳐서 120인데 그럼 a가 얼마야? 120 대치? 음이온이야. a 마이너스. 그러면 요것도 얼마야? 120 대치? 10mm 10mm니까. 근데 합쳐서 200이니까 a 얼마야? 80 대치? 전화 균형 e 마이너스 240 80, 240, 80. 몇 마이너스? 320. 에, 1 플러스 자리니까 얼마 있으면 돼? 320이야. 나 지금 흰색은 내가 찍은 거야. 거꾸로 가서 검사해야지 맞나, 안 맞나? 그러면 40mm가 320이야. 그러면 30mm면. 40mm 320이면? 미리당 얼마니? 4, 8에 8 있는 거네, 8. 그치? 몰 농도가 8? 몰 농도 8이니까 8 곱하기 3만면 얼마? 240이야. 에, 1 플러스 240 플러스야. 예, 240 마이너스야 애도 없네 어이 쌤 이렇게 찍었을 때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야 애가 한300좀 나와줘야 돼 오케이? 그럼 240 마이너스고 300 플러스니까 애가 있어야 되지 안 맞잖아 안 맞잖아 그치? 안 맞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잘못 찍었네 하고 다시 돌아가면 돼이게선 복잡한 거 아니거든 되게 좀 예전에 많이 쓰던 막 이런 거 계산이거든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응? 따라서 얘는 계산하니까 240 플러스 따라서 이거 둘다 없구나 만족하잖아 그럼 실제 현장이면 잘 찍었네 가는 거야 중성이네 그치? 근데 또 다르게 찍을 수도 있어 지울게 지워서 여기는 확실히 애가, 애가 없다는 걸 내가 알아 아까 이 새끼 지웠지? 애를 애가 없다라고 애 지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액성 무슨 성이야? 연기성이 연기성이지 여기도 무슨 성이야? 잘 봐봐, 나 지금 여기다 할게. 뭐 그리고 있어? 지금 산의 양은 이가 산의 양은 같은데 일가 연기를 더 집어넣고 있잖아. 그래서 일가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때 이온수 그린 거잖아 지금 아까 정리한 거. 그런데 가 지점이 연기성이라는 건 여기야. 나 지점은 여긴 거고. 그럼 가에서 나로 쑥 하고 갔을 때넌 반응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내가 한개 넣었으면 몇개 증가해야 돼? 한 개. 열개 넣었으면 몇개 증가해야 돼? 열 개. 백개 넣었으면 백개 증가할 거 아니야. 몇개 증가했어? 팔십 개 증가했지? 몇 미리 더 넣었더니? 10ml 더 넣었더니, 오케이? 10ml 더 넣었더니 음이온, OH가 80개 증가했어. 그럼 NA도 몇개 증가하겠어? 80개 증가지. 아, 10ml에 80개 있는 거구나. 이거 할수 있는 거야. 그럼 10ml에 80개면, 자, 여기 40ml니까 4배 시키면 돼. 몇 개야? 320이지. 자, 그러면 이게 이 새끼 몇 개야? 이거 다 반응했지? 반응했지? 집어넣은 산이 다 반응한 구간이지 그렇지? 오케이? 전화교정 맞춰도 되고 그냥 암산 나오는 거잖아 320개의 NAOH가 있는 곳에 10mm의 산을 놓고 다 반응시켰더니 원래 반응 전에는 양이온 320개 음이온 320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음이온이 줄었어요 몇개 줄었어? 120개 줄었지 왜? 이가가 120개 들어와서. 됐잖아, 뭐. 이가 이온 하나 넣었더니 다 반응했어. 그럼 이온수 하나 주는 거고. 이가 이온 10개 넣었더니 애가 다 반응했어. 그럼 이온수 10개 주는 거고. 아까 그거잖아, 내용. 그치? 부실부실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얘는 그럼 애는 합쳐서 애가 80 나오겠지? 나중에 하시면 되고. 그러면 40mm 320이야. 30mm니까 얼마야? 10mm당 80mm니까 83? 그치? 어, 10mm, 1 2 0이야 10mm. 그치? A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하고 결론 똑같네. 그러니까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아 중화점이기 때문에 염기로 놓고 풀어도 되고 산으로 놓고 풀어도 되는 거야. 왜? 나는 목표가 H나 OH 누가 없지? 그거 찾고 있었거든. 근데 자식끼는둘다 없기 때문에 H 없어도 풀리는 거고 OH 없다고 라 찍어도 풀리는 거야. 결과는 같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Okay. 됐죠? 이걸. 됐어? 예, 다 끝났죠? 이제, 어쨌든 결과 똑같기 때문에 달리자고요 <웃음> 아, 이것도 해줘야겠네. 어, <웃음> 예, 몇 개죠? 240, 그치? 자, 이거 부위니까. 야, 10mm에 80개야. 미리 m 당 8개. 그럼 여기는 몇개 있어? 8부위지, 그치? 현재 우리 양이온하니, 음이온하니. 어, 지금 음이온 개수 보고 있잖아. 오케이? 그런데 여기 이온수가몇 개라고 돼 있어? 8 곱, 8 곱하기 선체 부피하면. 그치? 여기까지 됐죠? 얘들아, 이것도 고민이야. 액성이 산인지 염기인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고민. 우리가 뭐야? H를 지워야 될지, OH를 지워야 될지. 그게 고민인 거지 뭐. 그럼 지금은 되잖아. 누구 지울까? 이거 지워버릴까? 근데 이걸 지워도 계산은 불편하진 않아. 봐봐봐. 8부위 있었지? 음이온도 8부위 있었겠지? 근데 이거 240개 넣어서 다 반응시켰지? 그럼 음이온 몇 개야? 처음에 음이온 몇개 있었어? 8부위 있었지? 넣기 전에는 양이온 8부위, 8V, 음이온 8부위잖아. 근데 이가 이온 하나 넣어서 다 반응했어. 그럼 8부위 빼기 1. 이까 이온 240개 넣어서 다 반응했어. 그럼 얼마 있어? 음이온 전체값? 그렇지? 8부위 마이너스 240. 이게 음이온 전체값이야. 오케이, 그럼 이게 같을까? 아, 아니구나. 잘못 찍었구나. 이것이. 그럼 여기는 쓱 지우시고 애가 없구나 하고 치는 거야. 됐어. 야, 그러면 음이온은 몇 개야? 240이지? 240이니까 이 값이 얼마야? 240 나와야 되지. 그치? 어, 그러면 8V가 얼마 나와? 80 나오네. 8V가 80. 따라서 V는 얼마? 10. 그래서 너는 20mm.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자 30mm니까 여기 양이온 240 플러스. 20mm니까 그대로 2 4 0 n 은2 e 마이너스. 그러면 L을 더 채워주면 안 되는 거네. 그쵸? 그러면 480, 240이니까 여기 얼마? 240더 있으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H와 NA와 A가 1대1대1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오케이? 여기 전부 다 하고, 다시 한번더 이제 뭐, 풀리나자면 또한번 보시면 되니까, 직접 해보면 되니까. 싹 지우고, 포인트. 딱두 가지 한 거예요. 액성 판단. 다음에 두 번째 뭐? 몰농도의 포핏 곱해서 개수 구한 거. 그래서 N은 액성 판단 됐고 N은 120개, N은 200개 나왔고. 그치? 그 다음에 첫 번째 판단은 니가 없는 건지 니가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없어. 무조건 h 랑 OH 둘 중에 하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찍어서 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찍어서 쭉 달리니까 얼마 얼마 계산 다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모르겠어 이 부위가 얼마인지를 따라서 여기도 와, 둘 중에 하나는 없어 찍어서 달린 거지 여두 가지 마시면 돼. 근데 잘못 찍었을 때 어떤 경우 나오는지는 얘기는 했죠? 없어야 되는 녀석이 있어 이 생긴다니까 그럼 잘못 찍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1 9번이에 할만한 거지 뭐 그렇지? 넘어갑니다 찍을 어, 20번이네요 어 이제 화학반응식이 어, 드디어 마지막이다. 아 맞다. 에 ABC 되는 건데 이것도 <웃음> 보세요. 5D1, 7D1, D1, D1 같으니까 전부 다 기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밀도 나오면 부피분의 질량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1번 부피나 질량 구해줄 수 있냐? 근데 부피나 질량 관계를 못 구해준다. 2번 평균 분자량 이걸쓸 거냐? 그렇지? 그런데 얘는 질량 나왔으니까 죄다 기체고 반응 전후에 전체 질량은 같잖아요. 따라서 뭐야? 밀도하고 부피는 반비례다. 상대값이네요. 따라서 여기 내가 반응 전 부피 써주자고요. 전체 부피. 이건 반응 후 부피고요. 그러면 밀도비가 5대 7이니까 부피비는 몇 대면? 7대 5 떨어지는 거지. 뭐. 7대 5. 그렇죠? 그런데 이거 상대값 5? 그냥 쓰면 되겠다. 야 그럼 얘는 부피 7이라고 쓰면 돼. 7. 아 됐죠? 자 그러면 애도 밀도비가 D2 D2니까 9대 11이잖아 그렇지? 우리 화학반응에서 부피가 중요하지 근데 부피를 한 방에 안 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밀도 쓰는 거야 가려놓는 거야 그러면 부피비는 11대9 근데 5 9니까 애9 쓰고 애11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반응 후에 A가 남았어요 그럼 A가 남았으니까 한계 반응물은 누구? B죠. 근데 위에 식을 보니까 B가 개수가 1이고 C 개수 2잖아. 이거 뭐냐 하면 B하고 C의 개수 관계를 무조건 써먹어라이 뜻이에요. B보다 C가 두배더 많이 생긴다, 이걸로. 자, 어쨌든 간에 반응물은 B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 뭐 구했냐 하면 전체 부피 구했잖아. 그럼 버릇처럼 쌤뭐 하라고 했어? 그래, 전체 부피 변화. 7이 5 됐으니 마이너스 2. 11이 9 됐으니 마이너스 2. 이야! 전체 부피 변화는 1대1로 같다죠. 그럼 전체 부피 변화가 1대1로 같다는 이야기는 생성물의 양, 시의 양도 1대1로 같다 이 뜻이고.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A가, A가 양이 다를 건데, A, 시의 양은 같은데 전체가 몇개더 증가했지? 4개 더 증가했지? 따라서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 A가 4개가 더 많은 거지, 뭐. A가 4개 더 많아. 오케이? 그랬더니 A가 몇 g 더 증가했어? 여기는 1g, 여기는 5g. 그렇지, 4g 증가한 거 아니야. 이 그램 까버리자, 이거. 됐죠? 따라서 A 네개가 4g, A 분자량 1. 위에다가 써놓는 거고. 야, A 분자량 1이야, 1. 됐죠? 그럼 A 분자량 1 떨어졌고. 어 그러면 a 분자량 1이니까 이제 a 개수 쓸수 있겠네. 1g이니까 여기 a 한 개. 5g이니까 a 다섯 개. 5개. 합쳐서 다섯 개니까 c는 네 개. 우와, c 네개 생겼네요. 그러면 c가 네개 생기려면 b는 몇개 사라져야 되지? 두개 사라져야 되잖아. a 남았으니까 b는 두 개가 사라진 거거든. 그렇지? b 두 개. 그런데 전체가 일곱 개 있어야 돼. 그럼 a는 몇 개? 다섯 개. 근데 A 하나 무게가 1이니까 5개면 몇 g이야? 5g 됐죠? 근데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어, C 4개, B 2개 됐죠? 아 a 계수구할수 있구나. A 5개인데 하나 남았으니까 A는 4개 사라졌잖아. A 4개 사라졌더니 C 4개 생겼으니까 스몰 A는 4랜다. 아,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제 뭐 슬슬 돌릴 준비하면 되겠네요. 어... 다음에 음, 3W, A질량 1g, A5개 5g, 전체 부피. 뭘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뭘 빼먹었지 내가? B2개, 7개. 음? 아, 아, 아, 이걸 빼먹었구나, 여기서. 음, 여기 보세요, 이게 A B의 양은 똑같이 2개로 갔거든, 그렇지? 그런데 A가 4개가 더 남았다는 건 A를 4개 더 넣었으니까 A 몇 개니 이거? 어 9개? 그래서 합쳐서 11개인 거아니야 그러면 B의 양은 같은데 A를 몇개더 집어넣었어? 4개 더 집어넣었잖아. 따라서 A가 4개 더 들어갔는데 같은 거야 같은 거. A 4개 들어가서 4g이잖아. 그런데 질량으로 E w 증가했잖아. 그렇지? 따라서 E w 증가했으니까 아 W는 이 e 떨어지네. 그러다서 너는 6g, 너는 10g 그럼 a 다섯 개면 a 1 분자량 1이니까 5g이거든 그럼 b 2개는 몇 g? 1g인 거지 b 2개가 1g이니까 b 하나 무게는 얼마? 0.5 이제 돌리면 끝이에요 따라서 너는 2 0.5 곱하기 1이니까 0.5 너는 2.5 대체? 그러면 질문이 뭐예요? a 곱하기 a는 2고요 c의 분자량 2.5 b의 분자량 0.5 그러면 5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 B의 분자량 0.5, C의 분자량 아이쿠 2.5, 2분의 2.5구나. 미안 미안 미안 이건 2분의 2.5, 4네 4. 아, 4, 4, 4, 4, 4, 5분의 4, 5분의 2가 안 보여서 순간 깜짝 놀랐네데이게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첫 번째가 그 밀도, B 가지고 부피 바꾸시고 부피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똑같죠, 뭐. 전체 부피 변화, 이거 가지고, 어, 바 B의 양은 같아. C의 양은 같아. 뽑아내시고. 그럼 C의 같은 거 뽑아냈으면 이 차이 값이 바로 뭐 A의 개수 차이. 그 다음부터 쭉 가시면 기본 문제 기본 문제. 20번 더.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시험이 다 그래요. 맞아요. 끝나고 시험장에서 어려운데 끝나고 나면 쉬워 보이는 거죠. 그 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6월 평가원이라는 건 중간 점검의 그점검에점검으로서그 역할 하여튼, 하여튼 그 의미가 더큰 거기 때문에 뭐잘 봤니 못 봤니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여기까지 왜못 갔는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왜못 갔는가? 시간 한 배가 어디에서 걸렸는가? 그리고 내가 뭐 어느 파트가 좀 힘든가?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뭘좀더 봐야 되겠는가? 거기를 철저하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조만간에 있을 9월 평가원 시험 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분필 떨어졌다. 하여 고생하셨고. 이걸로, 그냥, 화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수고했어요.